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믹서 김현수입니다아 오늘은 프로듀서 아닌가요아 오늘은 믹서로 네. 아 오늘 뭐그냥그냥 그냥 기분에 따라 다르신거예요내 <웃음> 맘이야 <웃음> 프로듀서 DK채널이나 이런 데 나갈 때마다 네. 아그 메탈형님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가요? 아니 좋은 이미지이신 것 같은데 어깨에 예 그렇죠 싫어하시는지 아이돌 해보고 싶습니다 아 단지 그 아이돌에 대한 열망. 아 그런 어. 거라기보다는 이제 네. 메탈은 잘하니까 락이나 아. 메탈은 음. 워낙 잘합니다 제가. 음. 네. 시켜서. <웃음> 그런 건 아니고. 저번 주에 R&B를 믹스를 하나 했는데. 아 그렇죠.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때랑 얘기 가 다른 거 같은데. <웃음> 아 그때 그 공구하는 라이브 영상도 보셨죠. 아 예. 술 먹고 네. 집에 들어갔더니. 네. <웃음>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웨스턴 이어폰을 전 시리즈를 공동 구매를 했어요 와이 스케일 보소 대작 대작 <웃음> 와 음, 3부작으로 깜, 깜짝 놀랐어 진짜 <웃음> 심지어 그래서 리뷰도 3부작으로 진행하고 어. 그 3부작의 마지막 피날레로 공동 구매를 빵 한거죠 음. 아 본점 대단하네요 아, 본점 진짜 <웃음> 네. 인정합니다 네. 상위 라인업들은 음. 오픈 5분만에 다 끝났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돈이 많나? 우리만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웃음> 아니 경기 안 좋다며 그 웨스턴 이어폰들이 가격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저 가격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사실 스튜디오에서도 가격 때문에 쉽게 이렇게 못 들여 놓거든요 네. 가격이 가격인줄라 근데 그날 아 얘기 들었어요 <웃음> 뭐야 이게 졸지에 W80의 유저가 됐습니다 80이라니 <웃음> 아 완전 부러운데? 네. 어있요 너무 오, 팔고. 오 우! 네. 형님 면서 네. 플래그십 모델 써보신 거뭐 있을까요? 사십? 아 사십. 아, <웃음> LG 플래그십. <웃음> 네 그렇죠. 아닌가? LG 아 좋습니다. LG. 아, 다음에 사십 리뷰할까요? 핸드폰 리뷰 할까 <웃음> 둘째, 와, 와, 메스톤이라는 회사의 플래그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와, 박스도 커, 어, 무거워, 아, 그리고 아, 크고 무거워. <웃음> 아, 그럼 음. 아, 최고죠. 한번 개봉을 해볼게. 네. 오, 짜자, 언박싱. <웃음> <웃음> 그날 이제 모금된 금액에 음. 모자른 부분을 사운드캣에서 이제 후원처럼. 역시 사운드캣. 게 대인배랄까. <웃음> 아, 부럽다. 오오 <웃음> <오> <웃음> 헤드폰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야 이거 뭐야? 우와 크고 아름답다. 우와 <웃음> <오>, <웃음> 그러지 마요. <웃음> 대박.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다시, 좀 천천히 연결. 아,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이어폰이구나. <웃음> 그래봐야 <웃음> <바야> 이어폰이구나. 자자. <웃음> 아 이게 이야 그렇죠. 아,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음, 휴대용 빡시. 휴대용 링 분리 안 되는 거아니야아 그래요? 러 <웃음> 깜짝이야. <웃음> 네 휴대용 캐릭박스도 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에스톤사에서 나오는 폼팁. 어... 네 폼팁이 또 에스톤 폼팁이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이게 판넬 같은 거 이거 네, 바꿀 수 있는가? 거 녹색 판넬을 이제 음... 기분에 따라 어... 네, 믹서 프로주서 이렇게 바꾸세요. <웃음> 네. 나 이거 하나 주면 안 돼? 내 이어폰에다가 하나 붙이게? 탭이에요? <웃음> 그래 내 네. 이어폰에다가 잘라서 붙이면 돼 요만큼만 요만큼만 해가지고 <웃음> 어? 뭐 들어있어야 될게안 들어있지? 네. 블루투스 안 들어있지 아 원래 어? 블루투스 되는 거야 이게? 블루투스 모듈이 따로 있어요 어... 아 블루투스 모듈이랑 아 교체하면 블루투스 되는데 그 모자란 아 비용도 <웃음> <들어있잖아>. <웃음> 똑똑하다 사운드 <깨>! <웃음> <웃음> 너무 훈훈한데? 아, 어, 당했나? 아 여기여기 아아아.. 뭐. 아갑자기야 아, 역시 아. 사운드캣이 그럴 일 없습니다 <웃음> 아, 아, 아, 아 웃겨 아나그 빠진 <웃음> <웃음> <되게> 서운할 뻔했네 <웃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레스톤 유포를 쓰고 계신다면서요 짜자 <웃음> 왜 거기서 <웃음> <가만 그때. 웃음> 나 여기 는거 <있는지> 몰랐어. 어바춤에서 W. y u k o 아, 그래. 서거거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W60 지금 사용하신지 한 2주 정도 되시지 않으셨어요? 예, 2주 정도 됐었고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뮤지션들한테도 녹음할 때 인이어로 썼었고 그러니까 이어폰에 조금 눈을 뜬 계기가 된것 같아요 아왜 사람들이 이어폰을 사는지 이제 조금 예, 깨달았다그러잖아 그럼 다음 공기 때 예? <웃음> <웃음> 예? 80과 60을 한번 직접 비교해서 들어보셨어요 아 오늘은 들어볼 때 또 V40 바로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V40이 또 DAC가 또 굉장히 20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요? 예, 봤어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V40이랑 XDSD랑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의 레퍼런스 아... 곡은 어떻게 되나요? 아 오늘의 레퍼런스는 Young Blood의 아, Parents Young Blood. 하겠습니다 아... <웃음>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예, <웃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웃음> 뭐부터 들으시겠어요? 60, 80. 아... 예, 60은 들어봤으니까 예. 80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쓰는 게 되게 아,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왜 l 이지 <웃음> 맨날 쓸 때마다. 응. 형님 옛날에 무대에 서실 때도 인이어 잘안 쓰셨죠? 아, 저는 인이어 주면 그냥 가져가라 그랬었어요. <웃음> 편하니까 예, 네, 저도 인이어 잘잘잘안 입고. 네. 오케이. 이, 인이어 잘 묵기시는 모습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한 2개월 전이지만 <웃음> 역시 좋네요. 저의, 그러니까. 저의 80. <웃음> 육공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형님의 이친 제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잠시 머물렀다가는 <웃음> 형님의 는모이게이렇게쓰는이법이는는이람한테 <데모 60. 웃음> 되게 불는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친이 친구는 가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지이친요는이이더 밝지 않나요? 음 조금 밝은 느낌이라면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감 차이도 있고요. 80이 좀더 무거운 듯한 느낌도 60에서 80으로 넘어가면 스피커 구경이 되게 커진 느낌? 응, 음, 맞아. 네. 질감 차이가 일단 너무 네. 크고요. 네. 저는 사실 웨스턴 60 들으면서 다른 이어폰 듣다가 60 들으면 네.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요기에서 네. 요거 요기, 들으니까 또 틀리네요 아 이게 실제로 음, 음. 60과 80이 이 드라이버 음. 개수 차이예요 웨스턴 시리즈들은 그 네이밍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6개 8개? 네 그렇죠 아 진짜로? 네. W40은 오. 4개, 4개. 응. 20은 두 개, 여섯 개에서 이제 여덟 개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막 스피커도 뭐 6인치 듣다가 8인치 들으면 네. 되게 커지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80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네. 소리 잘 듣고 꾸직꾸직하게 좀 들리는 느낌이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좋다. 다음 공구 때. <웃음> 웨스는 사실 조금 펌프가 좀 살짝 오긴 오,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웃음> 일단 연 매출이 조금 더온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아또 스튜디오에 네. 또 웨스턴 하나 있으면은 격이 있게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사운드캡 보고 있나? <웃음> 아, 조만간 핑을 뜯을록 가실것 같은데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이걸로도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건 또뭔 ㅋ <웃음> <웃음> 아니뭘또 꺼내 자고 네, 그 웨스턴 시리즈 공동 구매할 때 같이 옵션으로 음... 구매할 수 있었던 이 DAC거든요.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어폰을 착용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웃음> 걸리고 있어요. <웃음> 아 이건 헤드에도 적응이 안 되지? <웃음> 아니 우와 뭐지? 완전 다르죠? 팔공을 이걸로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 와 이거 뭔가 계속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떳다방인가요? <웃음> 아니 떳다방이란... <웃음> 아휴 떳다방이라니 아무리 유튜브지만 노란딱지 붙어요 <웃음> 아니, 떳다, 아니 떳다방... 아니 왜 떳다방 같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웃음> 먹어놓고 어? 휴지 주면서 <웃음> 어? 돌침대 사기하고 구조가 똑같잖아 <웃음> 일단 박스 하나씩 들고 가어 <웃음> 얘가 물고 있네 60과 80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 아 그쵸? 예로 들면 맞아요, 맞아요. 이게 d a c 성능이 되게 좋으니까 음. 그 이어폰의 그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 시켜주는 느낌이 음. 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들었을 때 W80이 XDSD로 들었을 때 W60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V40이 음향 그 d a c 설계가 제일, 네. 좋은, 좋아요. 어, 제일 좋은 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냥 짐작일 <웃음> <짐작이> 뿐입니다. 막 던져. <웃음> <웃음> 가짜뉴스 지어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음악을 들어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사야 될게 너무 많잖아 그러면. <웃음> 아 근데 이거랑 W 시리즈 있으면 믹스할수 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핸드폰에 연결해서 들었을 때는 와 정말 너무 좋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의 네. 느낌이었는데 XDSD로 딱 들으면서 이게 확 열리니까 야 이제부터는 장비다. 음. 이건 이제 모니터링 장비다라는 느낌이 이제 확 들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어폰으로 꼭 믹스를 해야 돼요? 집에 애가 있으면. <웃음> <웃음> 인적, 인적. 네. 그때 녹음하실 때, 인이어로도 네. 이렇게 주시니까 아, 되게 좋아하죠. 제가 네. 얼마 전에 JTBC 슈퍼밴드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닥터스라고, 대리암 아, 아, 네. 네, F는 네. MA라는 그 밴드 지금 앨범 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네. 팀의 앨범 작업? 네, 예. 아. 이번에 EP가 나오는데 네. 드럼 녹음할 때 네. 드러머 분한테 네. W60으로 인이어를 네. 드렸어요. 네. 완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좋아하죠. 그리고 음. 모니터가 좋아지면 연주자들의 또 퍼포먼스도 완전 달라지니까. 아, 기분이가 달라지면. 아, 그럼요. 네. 아, 기분이, 기분이 네. 중요하까 네, 기분이, 다 <웃음> 네. 그냥. 그래, 저도 그슈퍼밴드의 더베인 지금 앨범 작업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어린이집 방학 전주에 그거 녹음 다 끝내느라고. 어. 비슷한 시기에 앨범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닥터스는 8월 말,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걸로. 여기서. 어, 그럼 저희랑 도 비슷할 것 네. 같은데. 음, 음, 음. 네. 어. 미션들한테도 되게 좋은. 인이어가 될수 있고 근데 네, 일단은 이걸 착용하고 음악을 들으면 진짜 기분이가 좋아요 <웃음> <웃음> 맞아, 기분이가 예. 너무 좋죠 언제나 성향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네, 호불호가 있을 것수 있긴 어. 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 60을 딱 듣고 첫 이미지가 뭐였냐면 다크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어! 강승희 감독님! 아, 네, 그럴까요? 네, 강승희 감독님은 별로 안 좋아신다고 하 네. 제가 승희 는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마스터링 엔지니어 <웃음> 입장이면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맞아요. 전 대역이 뭔가 확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얘는 확 하고 안 나오거든요. 네. 약간 로오프 되는 느낌이 있어서 하이가. 네. 오히려 믹스 엔지니어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편이죠. 어. 뮤지션들은. 저 같은 경우 는 특히나 그런 게 네. 하이 때 약간 아, <웃음> 공포. <웃음> <웃음>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이 공포증. 아 그러니까 열려도 항상 좋지만은 않아. 제가 듣고 싶은 딱 음역대만 표현을 집중해서 잘 해주니까 네, 디테일도 넣습니다. 너무 좋은데다가 특히 막 분리도 기가 막히죠. 빡빡 빡. 빡, 빡. <웃음> 그러니까 이걸로 믹스한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무릎 꿇고 제가 오늘도 믹스를 잘 못했나이다 이러면서. <웃음> w 시리즈도 형님이랑 같이 리뷰를 하니까 되게 좋네요. 재밌고 <웃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웃음> 웨스턴까지 왔을까요? 형님이 이렇게 약간 이런 반응 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음향 일을 하면서 네. 이어폰은 사실 논외였거든요, 그냥. 와 이거 이어폰도 좋네. <웃음> 좋네.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럼 다음 공구 때. 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웃음> 좋다 그랬지. 이것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XDSD? 이건 좀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네요. <웃음> 아 얼마나 더 사야 될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음. 웨스턴 공구할 때 네. 이게 옵션으로 같이 팔리면서 일단 한국에서 이제 품절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한국을 떠나 제가 사고 싶어서 못 사겠네요, 이제. <웃음> 사시 마세요, 형. <웃음> <웃음> 형님이랑 이렇게 재밌게 막 방송을 하다가 네. 혼자 찍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잘 하더만 왜? 아까 편집한 거 보실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웃음> 야, 야,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 확실히 혼자 하니까 <웃음> <막> 이러는... <웃음> <웃음> <웃음> 웃어 웃어 웃어 <웃음> 그래도 형님 오셔서 이렇게 하면 되게 든든하고 좋습니다 많이 웃게 돼요 저는 뭐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가끔 전화 해요또 언제 안 찍니? <웃음> <웃음> 야왜 자꾸 까고 그래 <웃음> 오늘 또 리뷰는 저의 W80과 형님이 데모해온 W60의 <웃음> 리뷰였으니까 조만간에 저의 W와 형님의 W로 같이 리뷰하는 저의 W? <웃음> 각자 소유한 W로 리뷰하는 아... 네, 그런 시간이 아니 빌려와도 돼요 저는 <웃음> <웃음> 저는 빌려와도 돼요 영부 렌탈 <웃음> 어, 영부 렌탈 좋다 <웃음> 보고 있나? 아, 그건 렌탈이라 쓰고 삥이라고 읽는 거 아닌가요? <웃음> 아뭐 그런 거지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뭘네 <웃음> 오늘 W80을 리뷰해보았는데요 그래서 후원해주신 저희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주주총회하나 온라인으로 <웃음> <웃음> 아 라이브로 라이브로 댓글창으로 <웃음> 아, 주총꾼이라고 알아요 혹시? <웃음> 주총꾼이라고 주총꾼이요? 어. 그게 뭔가요? 가가지고 깽판놓는 사람. <웃음> <웃음> 이있습니다네 <이익> <웃음> 라이브를 해, 해야지 아, 조만간 <웃음> 형님 다음 네. 방송때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웃음> 주총꾼입니다 <웃음> 모자나 파야되겠다 주총꾼 해가지고 <웃음> 네 오늘 W80 리뷰 함께해주신 김현승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그 다음에 저의 주주님들 정말 이 자리를 들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